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특별 법 이야기가 많죠? 자, 그 중에서 충격적인 거는 이 무자본 갭 투자에 대해서 전세 사기의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범죄인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일반적인 이 경매를 활용한 빌라 투자나 그리고 역세권, 뭐 소형, 신축을 통해서 좋은 입지에 적은 자본을 들여서 하는 투자를 가지고 이제 무자본 갭 투자라고 예, 프레임을 씌워서 이것을 투자하는 순간, 투자 자체를 전세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왜곡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적게 드는 빌라 시장의 이 특성, 이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꼴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 왜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빌라에 모일 수 있었던 이 시장 수요자들을 다른 쪽으로 몰게 되면서 다른 쪽의 수요가 또 풍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자체가 또 시장 왜곡이라는 겁니다. 자 전세사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벌써 1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은 움직였고 시장 왜곡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현재 이 소형아파트 5구제곱 이하 그 중에서도 극소형이 40제곱미터인데 이 극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 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소형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세사기 이슈가 된 이후로 거래량이 폭증했거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자 전세 사기 외에도 소형아파트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최근에 소형아파트에 몰리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21년 하반기부터 기존 아파트로 투자를 하는 것은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강의를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5년, 10년 거주할 내집 마련을 하실 분이라면 이 시점에서는 자산평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형이 유리하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소형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자산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극차. 전세가는 현재 정확한 객관적인 시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매가는 미래 가격이 반영이 된그 가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가치의 반영값과 현재 가치의 반영값이 그 어느 때보다 벌어져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도 여전히 소용이 유리하다는 것이고 제가 23년 상반기 얼마 전이었죠. 몇달 전에 한국경제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현재 대규모 입주장이 강남 쪽에 꽤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과 이 수도권의 입주장을 활용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중형과 대형이 하락 반영이 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락 반영에서 유연한 소형의 최상급지를 이 입주장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적은 자본으로 상급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용산과 강남의 입주권 분양권을 노리는 게 좋은 전략이 될수 있고 분양의 경우에는 강남권이 앞으로 2, 3년간 대여들이 상당히 많이 분양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추첨제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평대는 60%의 추첨 물량이 풀려요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강남권 입성을 분양으로 할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2, 3년이 될수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때 조언이 유효합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강남권의 기존 아파트 중에서 20평대 중형과 대형에 비해서 훨씬 더 메리트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소형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조만간에 입주할 수 있는 방배나 소초라인 전화가 선 강동 라인까지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평형보다 급지에 우선순위를 둔다 라면 5년 10년 뒤에 자산의 성장은 비교 자체가 안될 겁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급지를 올리는데 주력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평형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되는 타이밍이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급지를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최상급지로 갈수 있을까를 주력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소형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키워드를 한번 보죠. 가장 큰 이슈는 전세 사기입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에 전세 사기가 광범위하게 이슈화 되면서 빌라 전세와 오피스텔 전세를 수요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와 오피의 월세는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같은 임차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미디어나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전세사기 떠드니까 전세사기를 당할까봐 비싼 월세를 그냥 들어가면 들어갔지 전세로는 들어가지 않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무지막지하게 또 빠집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이 빌라, 오피, 전세를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혐오 현상,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혐오 현상이 가중화되니까 매매조차도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빌라나 오피의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높은 전세가율을 메리트로 삼습니다. 내돈투자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라게 장점인 거죠.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무자본 갭투자, 소액으로 접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무자본 갭투자는 잠재적인 전세 사기범이라고 하는데 누가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려고 할까요? 이러한 사회적인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가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전세가율조차 무너지다 보니까 이 돈이면 소형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살 돈인데 이 돈이면 수도권에 재개발 살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면 서울에 모아타운 투자할 수 있는데 기회비용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전략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전세사기라는 하나의 이슈가 아주 큰 시장의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둔해지셨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 급락이 나오고 이 2월, 3월, 4월 거래량이 올라오기 전까지 최악의 시기가 이제 11월, 12월, 1월이죠 이동안 바닥이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바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리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혹은 보유했을 때 들어가는 지출이 두배 정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결국 내가 얼만큼 빌렸느냐에 따라서 비용 지출을 하는 거니까 고금리 상황에는 저렴한 물건을 찾는 수요자가 당연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저렴한 물건을 찾는 수요자만 거래에 나서고 있다. 자세 번째는 역전세입니다.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애초에 역전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가율이 매매가, 미래가치가 반영된 이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절반도 안 되는 상급지로 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의 자산을 사는데 내 자기 자본의 비율이 60%, 70%가 된다. 그러면 은이 6억, 7억, 10억짜리를 들게요. 10억에 1억 들어갔으면, 1억 오르면 100% 수익인데, 수익률을 만들어 내는데, 내 돈이 만약에 6억, 7억 들어가면 1억, 2억 오르면, 이게 20%, 30% 밖에 안 되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에, 100%랑 20% 차이는 다섯 뺍니다, 무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수요는 진입할 수 없다.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해서, 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 게, 여전히 지금 대표적인 규제들이 남아있죠.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주택시장 키워드를 고려했을 때 저렴한 물건을 찾고 빌라업이 기피하면서 소형에 지금 집중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났다. 예. 그리고 전세가율이 무너졌어도 소형이 덜 무너졌어요. 자, 지금 상급지로 갈수록 40%, 30% 전세가율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급지에 소형 20평대 아파트는 요 60%, 70% 전세가율 유지하는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결국에 전세가율도 소형이 유리하고 고금리에도 매매가 벌류 때문에 소형이 유리하고 예 전세사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지금 유리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락기지 않습니까? 아직 예 아직 전고점 돌파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하락기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형대는 소형이고 예, 소형은 59제곱 미하를 말하는 건데 이런 전세사기에 대한 시세 왜곡이 가장 두드러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소형은 40제곱입니다. 자 이게 임대사업자에 정확히 나와요. 40에서 60 60에서 국민평형 요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제곱 이하의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소용이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이런 종목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 현재의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심리들이 시장에 반영돼 있다 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주택 거래 관련된 통계는 2006년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 전용 40제곱 이하의 초소형이죠 이런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자 21년과 22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물론 건수는 거래량이 이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총 4만여 건, 거의 5만여 건이죠. 그리고 1만6천 건이 정도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22년은 역대급으로 통계 이후에 거래가 가장 적었던 해입니다. 그래도 거래 비중을 보면 두배 이상이에요. 지금. 40제곱 이하가 12%였는데 25%예요. 자, 이거는 결국에 1년 동안 큰 변화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보면 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22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전세사기가 활발하게 이슈화 됐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금리죠. 금리가 파죽지세로 22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평형때에 진입하는 수요자들은 거래를 안하고 꿈쩍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이 초소형만이 거래에 움직일 수 있었다. 결국에 이러한 모든 아까 말했던 언급되었던 포인트들이 합치가 되면서 이러한 초소형 40제곱 이하의 거래를 폭증시켰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매주 매일 뉴스의 전면으로 실리는데 이 상황이 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몰리고 선호되는 이 상황 시세 왜곡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혐오 깊이 1순위가 되었어요 자이 상황에서 매매도 혐오 깊이 1순위가 되기 직전이에요 왜 돈을 적게 들여서 이러한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수한 사람을 너는 원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이 미필적 고의예요 미필적 고의로 보고 전세 사기꾼으로 볼수 있다 라고 얘기한 이 순간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서워서 사겠습니까? 아니 빌라를 사는데, 오피스텔을 사는데 전세보증금을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1%도 안 되는 사람을 속아내기 위해서 100%를 다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거고 못 담그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구덕일 수 있으니까 장 담그면 안 돼. 장 담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항아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항아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누가 장을 담그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이 되는 우리 사회초년생하고 그리고 사회 저소득층. 이러한 보호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거주하는 이런 저가 주택들 앞으로 공급이 될수 있을까요? 원활하게? 아니 공급을 해서 분양을 받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게 될수 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짓겠습니까? 그것보다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안 사면 그만이지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빌라 오피스텔 혐오 대상 돼가지고 예? 네? 강제로 매가가 아무도 안 사니까 뚝뚝 떨어지는데 이 재산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정부 정책이 만들어서 시세 왜곡시켜 가지고 팍팍 떨어뜨리는데. 이거 말고 보증보험도 그래요. 역전세 강제로 만드는데 이거는 강제 역 매매가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시세 왜곡을 만들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이 상황이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러한 이 빌라의 역전세와 빌라의 영매매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시세 왜곡이 어디서 발생할 건가 그리고 거래는 어디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앞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이제 서울의 중심부는 한 바퀴 돌았다고 보면 됩니다 호가가 일정 부분 올라왔죠 한 단지가 연속적으로 지금 호가가 올라오고 정고점을 뚫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동안 쌓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들어왔던 케이스인 거고 이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뭔가의 계기점, 작용점이 작동해서 다시 매매가가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중에 왜 서울의 거래량 늘었는데 내 아파트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자 그런 서울의 중하급지의 금매물들이 소진되는 양상 그러니까 한군데 주구장창 타격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승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지 상급지가 올라가면 나머지 옆에 지역이 퍼져 가잖아요 그걸 갯매우기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의 회복도 갯매우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의 중하급지 차례다 네, 이것들이 거래되는 양상을 보면 될 거고 아니면 어떠한 자격점,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떠한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다시 시장이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두 가지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했던 이 전세 사기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갈수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 이 거래 증가 현상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거래량이 크게 늘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평가 돼 있는 것도 아니죠. 여전히 자산 고평가 돼 있다. 그 데이터는 전세가율이고요. 자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가 늘어나진 않지만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올라와 있는 것, 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본으로 어딘가를 투자하고 싶다 라는 조바심을 느낄 텐데 들어갈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기존 아파트를 보시는 것보다는 잠재력은 높은 데 비해서 현재 가격이 저평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비 사업 물건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 이번 상승 사이클을 보셨을 때 2016년부터 2022년 이 사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뭘까요? 가장 비싼 물건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죠 그건 가장 비싼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뭐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순익이 좋았던 거는 상승 사이클 안에 완공이 된 보존등기가 난 신축 단지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하락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요 특히 초기 모델인 이 모아타운 작년 10월달에 모아타운 3차 발표가 있었죠 이 3차 발표된 지역들을 보면은 프리미엄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장 기억해 봤을 때 예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프리미엄이 다 빠져 가지고 신규 유타운도 피가 빵원이었어요 무피였습니다 근데 완공이 나서 조합문양가가 4억 중후반이었죠 이게 3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예. 하락기에 싸게 진입해서 가장 비싸지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락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가장 비싸질 정비사업에 내가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5년 뒤 10년 뒤에 새로운 상승사이클을 맞았을 때 가장 비싸지는 가장 수익률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저평가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관리처분 전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비싸요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간에 따라서 지금 프리미엄 없이 돈은 적게 들이되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야 됩니다 공평해요 자 시간을 적게 들리려면 관리처분 전후로 사야죠 근데 우린 수익률을 따지자면 초기 진입을 해야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분양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시간을 녹여서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종목.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잠재력에 배팅하는 부동산. 이 정비 사업에 무조건,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전세사기와 고금리로 인한 시세 왜곡이 가르키는 방향 이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의 폭증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입주권, 분양권 어쨌든 간에 이 정비사업 관련된 신축아파트가 되기 전 상태의 권리, 지분 여기에 여러분들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자본을 적게 드리는 소액으로 입주권을 공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 1억에서 3억 이내로 할수 있는 이런 소액으로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곳을 입주권 공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하고 있고요. 하단에 링크 누르시고 참석 신청해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요. 예, 멤버십 가입하고 시청하시면 돼요. 여기 채널 누르시면 가입 버튼 있죠. 여기에 이미 예, 3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 있고 그 전에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들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꼭 현재 타이밍에 소형을 집중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구독하기 누르시고 알림 설정 누르시면 올리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